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. 태양은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별이죠. 그런데 지구에는 무려 100개가 넘는 원소가 존재합니다. 여러분의 몸에는 탄소, 질소, 인, 황, 칼슘 등 수십종의 원소가 존재하죠. 이런 원소들을 만들려면 태양보다 천조배 이상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. 천조배라니! 그렇다면 지구는 우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? 태양보다 150배 정도 큰 별이 수소와 헬륨을 다 태워버리면 태양보다 10억 배큰 적색거성이 됩니다. 적색거성은 자신을 따르던 모든 행성을 태워버립니다. 100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적색거성은 밝게 불타오르며 한없이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더 이상 쪼그라들 수 없는 별은 원자가 붕괴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태양이 100억년간 방출할 에너지를 단 한순간에 써버리는 대폭발 이 강력한 힘은 100가지가 넘는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냅니다 초신성폭발로 생겨난 우주먼지들은 중력의 힘으로 뭉쳐져 지구가 되었습니다. 우주를 떠돌던 지구는 태양의 중력에 사로잡혀 태양계의 행성이 되었죠. 40억년 전 지구의 생명체가 태어났고 300만 년전 인류가 등장했습니다. 지구상의 모든 것들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졌습니다. 여러분들은 모두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사랑합니다.